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난다면 조선시대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전생 타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과연 조선시대에 여러분들이 산다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성별이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지 그 이야기들을 풀어봤어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은 다수를 위한 제너럴 리딩이긴 하지만 특히 이 전생 타로는 재미로만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에 살던 1번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1번 리딩 시작해 볼게요. 먼저 1번분은 남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페이지 오브 컵스 나우 카드가 나온 걸 보면요. 아무래도 광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남성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분이 낮은 하지만 예술가로서의 본인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광대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아마도 어머니는 무당 혹은 어떤 예인, 기생이었을 확률이 높고요. 그 안에서 과연 1번 분이 광대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음 카드를 뒤집어 볼게요. 마치 1번 분의 생은 태양 같았다고 해요. 마치 태양을 겨누는 저 활처럼 거칠고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사람들은 1번 분의 춤, 연기에 매료되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마치 태양과도 같은 빛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의 얼굴, 당신의 모습, 당신의 눈빛 같은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당신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조선시대의 광대들은 아주 큰 행사가 두번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행사는 바로 1년에 나쁜 일들을 몰아내고 복만을 받아들이기 위한 날의 회였는데요. 아마도 그곳에서 당신은 운명의 어떤 인연을 만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당신의 운명의 어떤 사람 당신의 전생의 운명의 사랑 카드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나왔어요 이 매달린 사람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 했었죠? 이 사람은 계속 바라보기만 해요 무언가 벽이 있고 넘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가까워지려면 어떤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일번분보다 신분이 높은 누군가. 그래서 사람들의 눈 때문에 가까워질 수는 없었지만 두 분은 몰래 사랑을 키워갔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1년에 딱한번한 한 해가 가기 전에 열리는 궁중의 나래회에서 아마도 두 분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적인 만남이 1번분의 전생의 삶을 뒤흔들었을 걸로 보여요. 우리 유년의 카드, 전성기의 카드, 마지막 삶의 카드를 볼게요. 보시면 어떤 유년기의 고통과 환란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광대들은요. 보통 어떤 마을에 모여 살죠. 그런데 그 마을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당신은 거기서 떠나야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부모님을 떠나 어렸을 때부터 조금 힘든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고요. 그만큼 당신은 자유로웠기에 어딘가에 매여있는 것을 괴로워했을지도 몰라요. 다만 인생의 정성기에 당신은 어떤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마치 담 너머로 몰래 들어온 입구처럼 그 기회는 은밀하면서도 당신의 삶과 관계가 있는 어떤 것이었을 텐데요. 어쩌면 이 사람이 당신의 운명에 있어 큰 기회였던 걸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신은 이런 불꽃을 태우게 된 걸까요? 사람들은요. 그때 조선시대에 당신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당신을 태양이라고 기억한다고 했어요. 환하고 밝고 아름답고 인상적인 그런 태양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말년의 삶,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삶은 평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일어났던 어떤 소동을 거쳐 당신은 아주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평온하게 눈을 감았는데요. 과연 이 사이에 있던 일은 뭘까요? 어쩌면 일만분보다 신분이 높은 어떤 여성과의 사랑이 당신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고 어쩌면 두 분은 불가피하게 헤어졌을 수도 있고요. 이 사이에 일어난 여러가지 일들, 당신의 전생, 조선시대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2주 뒤 아주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전생의 삶을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당신은 천민 출신, 그것도 남성으로 태어나 광대의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에게 태양으로 기억됐어요. 사람들은 당신의 춤, 당신의 연기, 당신의 얼굴에 매료되었고 당신은 그곳에서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을 궁중의 연례 행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유년 시절은 다소 불운했지만 어떤 귀인과의 만남으로 인해 또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 당신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2주 뒤에 맞아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당신조차 모르는 당신이 살던 조선시대의 2번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 드릴게요 이번 분은요 철의 여성이었네요 그리고 신분이 아주 높은 여성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검의 여왕 카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특히 과거의 인물들은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나서서 권력을 잡는 여인, 어떻게 보면 사별한 여인이라고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사별의 의미보다는 주도적으로 권력을 잡고 자신이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던 어떤 신분이 높은 여인이 제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네요. 당신은?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려 애썼습니다. 어쩌면 이번 분이 실천하려는 정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어쩌면 당신이 기고만장하고 자신의 마음대로만 한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당신은 그래야만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잘 알고 있었어요. 나의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이죠. 사실 조선시대라고 하면 특히 후기에 들어설수록 여성들은 남자들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어떤 지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나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개척하기로 그리고 집안을 일으키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 당신의 운명의 상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건 꿈이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사랑했던 어떤 운명의 사람은 가슴 속에 살아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조차 모르는 어떤 희망이었다고 하고요. 그건 당신이 생애를 개척해 나가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당신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네요. 말하자면 그 사람은 당신 마음속의 불빛 같은 거였어요. 험난한 세상, 남자의 손,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살아가려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당신은 그 별이 비춰주는 불빛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번 분의 어린 시절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스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네요. 당신은 역시 당신의 삶을 개척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당신의 손에 많은 것이 쥐어 있었어요. 이 시대에 여인이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니 어쩌면 왕비에 간택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지체 높은 집안의 부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왕비 혹은 어떤 지체 높은 집안에 들어간 당신은 그곳에서 어린 나이부터 투쟁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에이스 소워드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아주 강력한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경쟁자들은 처음에는 아주 위협적이었지만 차츰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다음 카드가 바로 텐 오브 컵스거든요 당신은 원하는 바를 모두 이뤘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들, 집안을 일으키려 했던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조차요 당신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었고 당신의 경쟁자들은 이 스워드 에이스의 기운으로 모두 나가떨어졌어요 그런 당신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보시면 너무나 많은 지팡이들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몹시 과로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당신의 어깨 위에 달려있었고 그것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고 어쩌면 다소 쓸쓸했을지도 몰라요. 노년에 당신은 어쩌면 별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테너브 컵스에 가기까지 어떤 소망을 이루기까지 내 인성을 계책하기까지 나를 비춰주던 어떤 등불 같은 사람 말이죠. 말년은 몹시 피로하고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았지만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약간은 쓸쓸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분의 생애에 대해서 좀더 많은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이주뒤 제가 다시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정리해드리자면 당신은 어떤 지체 높은 집안의 여식으로 태어나 집안을 일으켰고 그리고 당신에게는 등불 같은 어떤 사람이 있었으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했지만 말년에는 조금 많은 책임을 지게 되어 쓸쓸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등불 같은 사랑과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생애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2주 뒤에 맞아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에 살던 3번분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3번분이 모르는 3번분이 살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3번분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지금 이 카드를 보면 3번분은 중인, 그 중에서도 남성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3번분의 직업은 조금 특별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역관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옛날에 중국으로 조공을 바치러 갈때 누군가는 통역을 해야 했죠. 요즘 말로 하면 통역가라고도 할수 있는데 3번분은 바로 그 통역일을 하는 역관이었어요 게다가 더 좋았던 건 예전에 역관들은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지금에야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클릭 한 번만으로 살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3번 분은 중국에서 진귀한 물건들을 가져와 팔기도 했고 여러 나라들을 그 당시 사람으로는 드물게 도 방문해 볼수 있었어요. 그런 3번 분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법사 같았다고 해요. 마치 3번분의 재능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불이 확 하고 피어오르는 것처럼 대단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3번분은 역관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엽전이 우수수 쏟아지는 것만 같아서 그런 3번분은 사람들은 경탄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3번분은 양반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쩌면 시샘의 시선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3번분의 운명의 사람은 달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달같 우리가 달을 떠올릴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달은 신비하고 구름 속에 쌓여있죠. 아주 로맨틱하지만 어떤 불안의 기운도 같이 깃들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3번분의 운명의 상대는 같은 조선에 있는 사람이 아닌 머나먼 이국의 땅에 사는 어떤 사람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어쩌면 3번분에게는 따로 정해진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나먼 이국의 땅에 있는 사람과 아주 특별한 사랑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붙어있는 시간보다 길었고 그래서 그녀를 떠올릴 때면 3번분은 어쩌면 조금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먼 산을 오르고 말을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면서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겠죠. 마치 달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웠던 어떤 여인의 얼굴 말이죠. 그런 3번분의 유년기를 살펴보면 에이스 오브 스워드가 나왔네요. 3번분은 어떤 장사를 함에 있어 계산을 함에 있어 결단이 몹시 빠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결단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항상 옳았어요. 사람들이 괜히 3번분을 마법사처럼 생각한 게 아니었죠. 3번분은 다른 사람들이 애매하게 생각할 법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결단했고 거기서 이익을 얻어내는데 아주 능숙했어요. 그리고 3번 분은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3번 분은 어쩌면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비록 양반이 아닌 중인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언젠가 많은 돈을 벌어 누구보다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3번 분은 하고 싶은 것들, 놀고 싶은 것들을 참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악착같이 많이 모은 재산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며 아주 유복하고 부유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생애를 볼때3번분은참 빈틈이 없는 사람 같거든요. 결단력 있고 성실하고 마지막엔 남들에게 베풀면서 산 대단히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의 삶인데요. 왜 그런 3번분의 운명의 상대는 달이었을까요? 그먼 땅에서 3번 분은 그분과 어떤 사랑을 했던 걸까요? 제가 그 이야기는 2주 뒤에 아주 자세하게 들려 드릴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4번분조차 모르던 4번분이 살던 조선시대에는 과연 4번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웃음> 지금부터 4번분이 조선시대에서 살던 삶과 그리고 운명의 상대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4번분은 아주 지체 높은 남성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저 귀족이 아니고 왕 혹시 어떤 조선시대의 많은 왕 중에 한 명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은 온호한 성품에 어떻게 보면 권력욕보다는 자신의 운명의 어떤 상대방을 좀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왕위를 조금 일찍 내려놓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의 생애를 사람들은 인내 라고 기억합니다 누구나 무서워하던 호랑이를 사로잡은 것을 보이죠. 당신은 한 번도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호랑이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기다리고도 기다렸습니다. 물론 당신은 그저 유약한 것이 아니라 호랑이에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생애를 보며 지금도 이렇게 말할지는 모릅니다.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온우하고 상냥한 성품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했고 그리고 운명의 상대 또한 당신을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운명의 상대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카드가 나왔네요 운명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카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세 개의 카드가 아닐까 해요 이 카드는 당신의 화합을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그 화합이란 당신은 이 사람과 있으면 권력도 필요 없었다고 해요. 나는 온 세상을 가졌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리고 그 사람 또한 당신을 지극히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왕이라는 직책보다 오히려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더욱 더 집중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왕위를 살짝 내려놓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의 삶을 보면 유년기에는 굉장히 많은 다툼이 보여요. 어쩌면 이때는 대단히 위험했을지도 모르네요. 당신 주위에는 경쟁자들도 많았고 제거해야 될 인물도 많았고 당신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있다면 바로 유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이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당신은 그 시기를 현명하게 벗어나 평온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당신에게 검을 가져오지 않았고요. 당신은 이쪽에,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의 모습을 살피며 그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카드 또한 평온한 기운이 보이죠. 당신은 지극히 깊은 애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세상은 그리고 세계는 이 카드가 가리키는 것처럼 운명의 상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왜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해야 했을까요? 제 생각에 그 키워드는 바로 유년 시절 성인이 되기까지 그리고 어쩌면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당신이 왕위를 내려놓고 이 사람과 온전히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이런 힘든 싸움을 했을 수 있고요. 결국은 그 싸움에서 승리했으니 꽤나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당신과 이 사람에 대한 아주 깊고 아주 다정한 사랑의 이야기는 제가 2주 뒤에 좀더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간결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당신은 아주 지체 높은 왕가의 어떤 인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애는 왕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인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호랑이와의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세계 그 자체인 완벽한 어떤 운명의 상대가 있었고 마지막은 대단히 평온했습니다. 2주 뒤에는 당신의 세계, 당신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